<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보프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서브 도메인 검색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메인 도메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따따따.test.com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 앞에 쪽에 붙는 이런 애들 이런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메인 도메인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따따따.naver.com, 구글.com.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서브 도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 도메인에 접근을 하더라도 이제 화면상으로는 또네인 도메인처럼 리더액션 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특히 구글 쪽이 그렇게 좀 많이 보여주는 형태인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뭐 여러분들 공개되지 않은 있는 어 서브 도메인 형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거는 DLS 정보 쪽으로 어 리서치를 해가지고 커리를 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도출되는 서브 도메인 정보들도 있고 그냥 내부 DNS 쪽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그룹웨어나 기타 여러가지 메일 정보나 그런 것들 을 사용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DNS 정보들 를 통한 그런 서브 도메인들을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외부 DNS 서버 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노출되고 있는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검색하냐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이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쪽을 하다 보면은 이 서브 도메인 쪽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서브 도메인은 앞에 어드민이나 어떠한 뭐 루트 같은 경우 관련된 그런 이제 민감한 정보들 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브 도메인들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리크루트 같은 경우들 뭐 리크루트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자들이 접수돼가지고 분명히 중요한 정보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정보들이 있는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리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열려 있는 사이트도 있겠지만은 항상 항시에는 그냥 페이지가 닫혀져 있다가 어떤 접수를 받을 때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만 잠시 열려있는 관리되고 있는 그런 도메인 정보일 수가 있고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이나 그런 거할 때도 이제 조금 이순위로 밀려나는 것이고 그것들 이제 업데이트가 페이지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을 패치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안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러한 서브 도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어 서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기 자사 서비스가 외부에서 어떤 도메인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는지 물론 이것들이 내부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은 다행인데 사실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팀과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팀에서는 그 도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입장인 뿐이지 실제 그 도메인들을 정리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안 이슈가 났을 때 이제 이러한 도메인들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대응을 할 때는 이런 서브 도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노출되고 있나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정보들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계속 항시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모이해킹 할때 지금 현재 앞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침해 사고 대응 분석, 침해 사고 대응을 할 때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모이해킹 할 때도 컨설턴트는 그 고객사에서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는 그런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글 쪽이나 그런 데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취약점들을 이쪽에서 찾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모이해킹쪽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잘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나타날 취약점들이 다른 쪽에서 나타나서 이것을, 이, 이것으로 인해서 메인 페이지 쪽으로도 침투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볼때이모이에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진단하는 그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p 도 서로 매칭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뭐 이렇게 테스트 실습을 좀 하기도 하겠지만은 요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위외에도 서브 도메인을 체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이제 구글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 쪽이 제일 짱이죠 네, 구글 해킹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계속 모 해킹 쪽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을 있는 것이고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트, 예전에 한번 구글 해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구글.com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어이 구글.com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구글 그룹 스 정보나 아니면 은 따따따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따따따. 구글. 닷컴 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브 도메인 정보든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 정보들만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사이트 그 다음에 따따따. 구글. 닷컴 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제 따따따. 구글. 닷컴 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검색 서비스에서는 이제 서브 도메인 정보들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다 서브 도메인 정보들밖에 없죠. 따따따라고 써 있는 것은 없죠. 네, 그래서 항상 이 옵션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인유 r 를 해서 뭐 어드민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일 타입을 해서 이제 어떤 엑셀 파일들이 혹시 노출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그냥 테스트로 구글점닷컴이란 것을 사용한 것이고 요거의 요거 대신 여러분들은 다른 서비스인 게 여러분들이 현재 진단하고 있는 이 서비스 정보들을 집어 넣어야겠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서브 도메인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점검을 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디에서 또좀 여러분들이 알수 있냐면은 라 어, 우리가 서브 도메인 정보들을 하는 그 도구들이 이제 칼리디눅스나 그런 데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DNS 정보라고 해가지고 탭탭을 여러분들이 치시면은 탭탭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DNS 워크나 아니면 은 DNS 뭐 ENUN 같은 거, e n u 이나 DNS 맵 정보나 이런 것들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일부 사용을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물론 다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방식들이 다르거든요. 직접 쿼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 파일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제가 요 강의 때 설명하는 것들 그런 도구,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조합을 하고 IP도 확인을 하고 하면서 이제, 목록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도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좀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덤퍼, 덤프 스텝더라고 있습니다. 이거 예,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사이트예요. 사이트 이제 정보인데, dns 그다음에 덤프스터 예 덤프스터라고 얘기했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말 그대로 dns 정보들이 예, 가득 포함되어 있는 정보라고 사이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점 닷컴이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쭉 나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dns 정보들을 가지고 예 dns 예, 검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예, 이제 됐죠. 어, 클릭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DNS 정보들을 그냥 쭉웹 베이스 기반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예, 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필터링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필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점닷컴 쪽에서는 현재 IP 정보나 지우 그런 것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확인을 도 되는 거고요. 아래 이제 DNS 서버 정보들이 아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복잡하게 나오죠 지금 현재 요 어떤 프록시 정보나 그런 것들 그 다음 앞에 조금 저희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이렇게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근데 어실제버건운팅 같은 경우나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은 이러한 정보 안에서도 또 버건팅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더 부가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어, 우리가 그 서브 도메인, 예, 서브 도메인, 어, 그 다음에 버그 헌팅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어, 우리가 어떤 버건터에서 어떤 서브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서브 도메인에 노출된 그런 취약점에 대한 사례들과 그 다음에 이제 버건팅 하는 과정에서 서브 도메인을 어떤 식으로 찾는가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그런 기술들도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세미나 정보에. 요즘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이트를 좀 보게 될 건데 다 이제 제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페이스북 디벨로 톡에서 어떤 시티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시티라는 것은 이제 서티피케이터 트랜스페어시티라고 해 가지고 그 약자예요. 약자입니다. 이게 요거 약자입니다. 요거 약자. 요거 약자예요. 요거. 요거인데 굳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인증서 투명성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인증서 투명성 모니터링이라고해 가지고 어떤 인증서에 관련된 그모니터링할수 있는 오픈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증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관리가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google.com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서브데민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증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페이스북도 다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그, 그러니까 구글 쪽도요. 그러면 구글에서 어느 사이트 쪽에서 현재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0개씩 보니까 좀 너무 조금이죠 50개씩 보게 되면 50개씩. 자, 이렇게 정보들을 50개씩 보면은 뒤에 다양한 inbox.google.com, starter.google.com, mlclc.google.com, 요런 사이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 상세 정보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증서 관련된 것들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정보들은 사실 정말 깊이 파지 않는 이상은, 어, 저희들한테는 이제 별로 뭐, 음, 의미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이 앞쪽이죠. 이 앞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버건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겠지만은, 구글.com은 앞에 있는 모든 쪽, 이게 이쪽이죠이 구글.com이라고 했을 때 구글.com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다버건팅 대상입니다. 버건틴 대상이란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들을 찾아도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레포트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상입니다. 이 모든 대상을 하는 사이트들 그게 많지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그렇게 모든 대상으로 하진 않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라클 그런데도 다 모든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은 구글이나 구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도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런 데에서 는다 이제 모든 대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버건팅그 계약서 그 애약서 공지상에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각 사이트만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도메인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한번 볼까요? 유튜브 찾은 김에요. 유튜브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지 유튜브 o m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인지도 없군요. 아유, 잘못 썼군요, 제가. 예.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냥 유튜브 닷컴 뭐 이런 식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유튜브 쪽으로 한번 찾으시면은 또 유튜브 앞쪽에도 많이 붙는 그 서브 도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확인하십니다. 업로드 점은 뭐, 유튜브닷컴은 당연히 업로드 하는 부분들이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저번에 보니까 어떤 관리자에 관련된 그런 서브 도메인들도 얼딧, 뭐,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서브 도메인 찾는 거는 수백 개입니다. 예, 도구들도 수백 개고 사이트도 수백 개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IP 정보나 그런 것들을 서로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그게 이제 칼리닉스 안에 몇 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고 모니킹에 대해서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꼭 진단을 해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